1시간 반정도 일찍 왔어요 일부러 어,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고신대학교 위대에 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멀어요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,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미리 와서 좀 세팅 좀 하고 해야지 가능한데 차림이 어쩔 수 없이 좀 되게 MC 복장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집을 안 들어갑니다 제가 1박 2일 일정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옷을 이렇게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. 아무튼 오늘 일정은 대구에서 끝난다는 거. 아무튼 오늘 일정도 잘하고 좀 있다 대구 갈게요. 2 시간 진행하고 바로 대구로 갈 거예요. 와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부산역으로 가서 네, 대구로 가야 합니다 아 바다도 제대로 못 보고 가네 항상 그런거 같아요 찍고 땅 찍고 땅 이동하겠습니다 자, 드디어 숙소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 안그래도 어우 씨 속살보여 어,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숙소에서 자야 합니다 왜냐면은 내일 어, 오전에 일찍 리허설을 하고 MC를 보기 때문에 서울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좀 되게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가격도 좀 많이 세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아예 그냥 숙소를 잡아 버렸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어, 그냥 살짝 호텔 같은 느낌인데 뭐좀더 깔끔하게 해 놓은 그런 호텔이에요 내일 여기서 조식도 먹고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요게 있어요 스타일러 LG 스타일러 라고 어딱 넣어두면 먼지랑 그런 거싹 없애주는 그런 건데 그게 있다 그래 가지고 여기를 바로 선택을 했죠 아무튼 저는 어 여기서 자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제 또 리허설을 하고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자는데 집에 줌이 있지만 다행히도 처제, 여동생이 같이 와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하네요 아무튼 저는 일찍 자겠습니다 아침입니다. 머리도 싹 했고요 준비는 다 됐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개명대입니다 대구 개명대고요 그리고 여기는 행소 박물관이라고 하는 건물 앞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행사가 어떤 행사냐면 창업 경진대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뭐 상도 주고 그리고 토크 콘서트도 하고 그런 행사인데 제가 거기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어, 제가 또 그런 사회는 또 전문이거든요.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. 자, 그래서 오늘 계속 가러 가게 될것 같고,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왔습니다. 차림이 멋있죠? 자, 아무튼 오늘도 되게 바쁘게 할 텐데, 아무튼 가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곧 시작합니다 한.. 지금 시간이 시간이 12시 34분 1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1시 1시간 좀 남았네요 뭐야? 뭔 소리지? <웃음> 이게 조금만 나오니까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는 제가 볼땐 한, 약 한, 한 220명? 200명 넘게, 한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. 이런 장소에서, 어 행사를 할 때,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. 이런 장소는 왜 좋냐면, 일단 장소가 좁고, 그리고, 음 소리가 말을 하면, 그리고 웬만하면 다잘 들리니까, 이런 작은 장소는 괜찮은데, 다만 되게 안 좋은 건, 입구가 뒤에 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앙에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방 어수선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곳이죠 행사장도 행사장의 그 크기나 그리고 구성도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진행이 완벽하게 또 달라진다는 거죠 진짜 이런 경우는 어, 진짜 분위기가 내 의지와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잘될 거예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? 5시 43분 행사 시작 준비를 11시부터 시작했으니까 6시간 동안 계속 그 안에서 있었네요아 힘드네 아, 이렇게 1박 2일의 일정이 끝이 나고 바로 서울로 갑니다 가야죠 집에 가야지만 살죠 아 근데 행사하다보면 참 별일이 많아요 그, 오늘 행사도 가다가 갑자기 바뀌는 그리고 순서가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행하기 좀 어려운 느낌이었는데 다행히도 어 스태프 분들도 매끄럽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진행도 수월하게 돼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